예, 이전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자, 버전관리시스템, g i 을 이용해서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소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프로젝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소스코드들을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할때 에디터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Sublime Text라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긴 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뭐 소스코드의 컬러, 신텍스 하이라이트 같은 이 문법에 따라서 컬러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여러분이 쉽게 코드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채택한 도구일 뿐이지 그 운영체제에 있는 메모장이나 텍스트 에디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에디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이렇게 어.. 실행을 시키, 시켰고요 어, 만약에 서브라임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예, 생활코딩에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개발 도구 밑에 있는 서브라임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설치하는 방법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지만 서브라임 텍스트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지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했고 addFolderToProject로 자, 제가 생성한 방금 생성했던 디렉토리 있죠? 대부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이고잉이라는 저 디렉토리를 로트 디렉토리로 해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추가해 나갈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수업이랑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자,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음그 우리의 디렉토리 자 여기에 저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대부 밑에 있는 openTutorials under b 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파일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Sublime Text라는 에디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에디터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 이렇게 해서 파일을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프로젝트로 들어가... 아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뉴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만들 그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은 어, 웹 프로그램입니다. 웹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것이건 상관없어요. 웹이건 앱이건 이 소스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HTML이 아마도 아무래도 가장 쉬운 언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수업의 예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html 몰라도 아무 문제없어요.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추가했어요. index.html이란 파일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제가 분할을 해서 Sublime Text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 보면 자, 화면이 작아서, 좁아서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 에디터에서 index.html 파일을 추가하니까 서브라임 텍스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Git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저장소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죠. 이 저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파일이 추가되거나, 파일이 삭제되거나, 파일이 수정되거나 디렉토리도 마찬가지 자, 그런 변화들을 째려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걸 알아채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dex.html이란 파일을 우리가 추가를 했는데 저 파일을 버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위로 올라갔죠? 자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commi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commit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했던 작업은 뭐예요? index.html이라는 빈 파일을 project directory 저장소에다가 추가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index.html 추가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commit 자 그런데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에러는 뭐냐면 지금 제가 뭘 했나요? commit을 했습니다. 자 commit이라는 것은 버전 하나를 만드는 행위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다보면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낼텐데 다양한 수정들을 하게 될텐데 이거는 누가 한 수정 저거는 누가 한 수정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버전들이 누가 한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세계 현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술 다루지 않죠 이 소스 트리를 이용해서 기술 다루기 때문에 이걸 쓸 것이 아니고 자 툴스 밑으로 가보면 옵션스가 있고요 자이 옵션스에 가보면 여기에 풀 u 임 그리고 이메일어드레스라고 되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다가 저의 이름, egoing 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egoing-gmail.com이라고 뭐, 어,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커밋을 하면 되는데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커밋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탁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g 잉 이메일은 이 g 잉 i n g g m a i l c o m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index.html 추가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c o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내용 index.html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버전을 최초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여기에 있는 commit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html 코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html, html 아주 간단한 코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소스 트리로 돌아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요 위에 뭐라고 써있나요? uncommitted changes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버전을 만들 때 요기 있는 commit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어요. 자, 요기에 uncommitted라고 되어있는 건 뭐겠어요? 아직 커밋을 하지 않은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index.html파일 즉, 제가 방금 수정했던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 제가 한 작업은 뭐예요? html 태그를 추가했죠. 자, 이렇게 제가 방금 한 작업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c o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h t m l 태그 추가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어...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 위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있는 거 보이세요? 체크 시계 독보기 이중에서 시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서 일어났던 변화들 영어로는 버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버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어... 로그 히스토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버전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버전을 만들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ody 태그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소스 트리로 가면 조금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s 즉, 아직 commit하지 않은 변화가 있다라는 뜻이죠. 선택하고 commit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어, body t 그 추가 라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쓰고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을 체크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commit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은 우리 프로젝트에서의 변화들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열람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index.html 추가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index.html 파일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첫 번째 버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index.html 파일 내용이 없는 파일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커밋을 할 때는 html 태그를 추가했었거든요.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버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버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바디 태그 추가를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TML은 이제 흰색으로 표시돼요. 왜냐? 저 부분은 변경된 게 아니니까요. 대신에 b o 라고 하는 태그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전이 만들어졌고 그 각각의 버전들을 탐색해서 이 프로젝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버전관리시스템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깃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파일을 어... 추가하고 그리고 그 파일들의 버, 변경들을 하나하나를 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역사를 탐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